앞바퀴, 조수석 쪽 앞바퀴 안쪽 부분에 이런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 보이시는 요 나사 대가리 요 육각, 육각 나사 대가리가 그 엔진 오일을 빼는 그 기름구멍입니다. 육각 나사 대가리 이게 더러운 엔진 오일을 받는 엔진 오, 오일 컨테이너입니다. 더러운 엔진 오일 컨테이너 이것처럼 받아가지고 그대로 들고 가서 버리면거 이거를 엔진 오일이 떨어지는 떨어지면서 잡을 덜어서 이렇게 덮어둡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켓렌치를 이용해서 이 사켓렌치를 이용해서 육각 나사를 따 주겠습니다. 조금 조금 주위를 여하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기름이 흘러가지고 손으로 다 번지거든요. 사켓렌치로 육각 나사에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게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으로 살살 돌려가지고 어느 시점에 나사를 팍 빼야지 기름이 손에 안 묻어. 요이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손에 장갑을 끼겠습니다. 이렇게 손에 장갑을 낀 상태로 기름이 흘리기 전에 육각나사를 꽉 뽑는 게 기술이에요 손에 기름이 묻느냐 안 묻느냐는 요런 숙련도 기술력에 따른 거죠 자다 뽑혔고 빼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오, 살짝 묻긴 했는데 내로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살짝 묻긴 했는데 이 정도면 패스 만약에 정비공 시험 보면은 요런 것도 손에 기름이 묻느냐 안 묻느냐 요런 것도 시험 목록에 끼워 넣으면 어떨까 기름이 흐르게 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1년 이상 된 기름이라 이게 거뭄티티하죠? 바꿀 때가 됐어요. 확실히. 바꿀 때가 됐습니다. 기름이 거뭄티티합니다. 기름 색깔이 거뭄티티해요. 그 물줄기가 다 떨어지고 물방울이 안 내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제가 일부러 손에 기름을 묻혔습니다. 그 기름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야외에서 기름을 이 엔진 오일을 빼면 야외에서 만약에 바람이 불잖아요. 전후 좌우로 기름이 물줄기가 이 컨테이너 기름을 잡아주는 컨테이너 바깥으로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중앙에 위치해 줘야 돼요. 중앙에. 중앙에. 이제 더러운 엔진오일 폐유가 다 빠졌고요. 여기 엔진오일을 막고 있는 엔진오일을 막고 있는 나사대가리, 엔진오일 플러그라고 하죠. 나사 플러그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엔진오일이 빠지는 구멍을 막고 있는 나사입니다. 이게 예. 나사. 이거를 이 나사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사 사이에 껴 있는 게 이게 엔진오일 플러그 와셔 넣 너트거든요. 와셔. 이거 없으면은 여기 없으면은 엔진 오일 그 샌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엔진 오일 갈 때마다 가려 주려고, 가려주려고 음. 합니다. 제가 엔진에 엔을 여분의 와셔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빼주고 한번쓴 거는 버려야 돼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굴곡진 거 보이죠? 여기 한번 씹혀 가지고 한번 딱 한번 결착되면 요게 그대로 길이 나 가지고 굴곡 보이시죠? 굴곡. 요게 미세한 틈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썼으면 이게 버리는 거. 이건 이렇게 치우고 새 거, 새 와셔로 갈아 이새 와셔 보이시죠? 딱 보시면은 굴곡진 부분이 없어요. 안 썼다는 거예요. 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썼던 와셔는 이 굴곡이 보이고 이걸 다시 재사용하면은 미세한 틈이 생기겠죠. 이 페유 엔진 오일 구멍을 막는 와셔가 이게 한번 굴곡이지면은 이틈 사이로 공기가 새어 들어가고 기름이 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와셔 깨끗한 거를 깨끗한 와셔를 다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굴곡진 와셔는 다시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와셔를 결합시켜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결합하면 됩니다. 어, 이 상태로 결합시켜 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엔진오일, 폐유 떨어지는 거. 이 정도면 거의 그 폐유 기름 빠졌다고 보고 이제 플러그를 잠그겠습니다. 이 상태로 잠그버리겠습니다 제가 엔진오일 플러그에 살짝 실리콘 처리를 했습니다 살짝 내열에 그그 뜨거운 열에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실리콘 처리를 그 트레드 나사산 부분에 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끼우겠습니다 돌려 끼우면 되는 건데요 이 부분 이거를 끼워주면 됩니다 우선 맨 처음에 끼울 때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조여 주시고 이렇게 손으로 조여 주시고 끝까지 조인 다음에 더 이상 조여지지 않으면 그때 소켓런치로 손으로 또 조여 주시면 됩니다 기계를 조으시면 이거 나사산이 망가져 버려요 그럼 큰일 납니다 나사 떼끌러지면이통 완전히 맛이 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타올 이 넥킨 이런 걸로 주위 기름 흘린 걸좀 닦아주고 깔끔하게 닦아주고 이렇게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닦아주고 소켓런치로 잠가주면 됩니다 시계방향 손으로 이 정도만, 하, 이 정도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잡아주면 돼요. 이 정도만. 오케이 여기까지. 엔진 오일 빠진 구멍은 해결했죠. 그 다음에 오일 필터를 갈아줘야 되는데 이제 이거 빼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름이 좀흐리는데 주의를 요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엔진 오일 필터 가이드를 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져요. 이쪽 안에 필터가 있거든요. 손으로 잡아 돌리면 되는데. 오, 여기에도 그 엔진오일이 그 기름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기름바지, 기름바지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 그리고 내부에 엔진오일 끝에 보이시죠?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빼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빼겠습니다. 그립감을 밑바이 줘가지고 돌려야 돼요. 아싸! 돌아간다. 아, 손목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돌려서 마지막으로 뺄때 기름이 새거든요. 엔진오일 바지 이거를 이 기름 떨어지는 곳에 밑에 둬야 돼 이제 엔진오일 필터 이게 지금 썼던 거고요. 썼던 거고요. 이거는 그대로 안전하게 버리고요. 제가 여기에 어떤 처리를 했냐면은 여기에 테이프 보이시죠?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다고 생각해 가지고 자석을 여기다 하방팔방으로 붙였습니다. 자석을 이 자석을 붙인 이유는 안에 엔진오일과 엔진에서 갈아져서 나온 쇠가루들이 돌아다니지 말고 서로 긁히지 말라고 엔진 손상을 주지 말라고 여기에 철가루들을 호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성에 철가루가 붙어있게 되겠죠. 더 이상 엔진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만 돌겠죠. 붙어서 그래서 제가 이차 자석을 사방팔방 동서남북 위쪽에 자석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새거 요거로 돌려 끼면 됩니다. 떼낸 대로 그대로 돌려 끼면 됩니다. 여기 여기 나사선이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주둥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에엔진의 필터가 맞춰진는 구멍입니다. 여기로 우선 기름이 들어오니까 닦아줘요.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준 다음에 닦아졌죠? 깔끔하게. 엔진의 필터 준비된 거를 여기 앞놈, 숨놈 이렇게 나사를 끼워서 돌려 돌려서 맞춰놓으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 그 오링, 고무 오링 주변에 엔진오일 기름을 살짝 묻혀줘야 돼요. 둘러쳐줘야 돼요. 이거 둘러쳐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착하고 나서 여기 오링이 나중에 여기 붙어버리면은 나중에 돌려 빼기가 어려워져요. 확실하게 여기 결착하기 전에 엔진오일 기름을 여 오링 주변에 동그랗게 발라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주둥이에 엔진오일을 발라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거 없어요, 이렇게. 별거 없어요.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줘야 할 부분이 이거를 그대로 껴도 되긴 되지만은 요 안에 엔진오일을 한 3분의 2 정도, 반이나 3분의 2 정도 채워서 이렇게 돌려 껴주면은 이맨 처음에 차가 시동 걸때 엔진에 기름이 빨리 먹게끔 역할을 하게끔 여기 엔진오일 기름을 한반 이상 정도 채워준 다음에 끼겠습니다. 채웠고요. 이 상태로 돌려 끼면 됩니다. 살짝 흘렀는데 엔진일 필터를 돌려 껴줬습니다. 이제는 이 엔진 오일 필터 가이드 캡. 이거로 닫아 주고 파츠 작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 필터 교체됐고요. 엔진 오일 필터 갈색시 엔진을 빨리 돌습니다를 준비해 두고 이게 또 어느정도의 엔진만 엔로료도 크게 없습니그 이제 스판 들을 때겠습니다 더 전에 엔진 오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나 확인하는 확인 절차를 받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엔진 오일이 엔진 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려주는 확인 막대자가 있습니다. 닦으시면 닦고 끝까지 집어 넣은 다음에 빼면은 그, 여기 기름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l 작은 거한병더 넣을 만한 열분가 남았습니다. 기름도 좀채워줘야 돼요 주습니다 깔끔하게. 해두시고, 임빵을, 병원, 한딱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걸확인됐으면한번더 기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번더해보겠습니다 기름 들어가 동반나다 이런 경우에 기름을 다들 야겠군깔딱 털어놓고 넣어주겠습니다. 깔깔. 이 끝. 엔진오일 가는거 마지막입니다 부가 작업으로 엔진오일 필터, 공기필터 엔진오일 공기필터를 청소를 해 주겠습니다 필터를 갈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안는 필터를 빼 중과 동 뒤에 새 필터로 어주기 전에 청소를 해주는니요 이렇게 기존에 1년 동안 썼던 필터는 제거하겠습니다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여기 뒤에는 도무티케 하죠? 이건 바꿔줘셔야죠 이거를 바꿔주겠 바꿔주기 전에 이 먼지 빠는 청소기로 그리고 새 순정부품 현대 순정부품 필터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완전히 안 뜯은 새거죠 새거에 뚫어서 깔끔한 상태죠 기존에 썼던 거는 공기 필터죠 너무 세운 거. 이렇게 해줘야 엔진오일할때 잘해줘야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엔진일 필터 공기 필터까지 오일 필터도 교체해줬고 공기 필터도 교체해줬습니다 해줘야 완벽한 엔진일 필터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은 여기를 따서 에어 인테이크 에어 인테이크 안쪽에 카본 찌꺼기를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녹여버려가지고 꺼내도 좋은 방법인데 거기까지는 하지 차주차를 하고 폐기름을 들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 폐기름을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몇초 걸린나 보세요 1분 안 걸리면 가보겠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폐기름을 들고 가겠습니다 조수석에 있는 폐기름을 들고 쓸레쓱레 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 부품 아우. 습니다이아다아요 아우. 에들어가아 끝났습니다. Oh, yeah. 이게 다예요. Yeah. 정문에 들어가서. 바로 옆 테이블에 놓고 나오면 끝입니다. 빈손이죠? 빈손이죠 빈손 빈손입니다 빈손 빈손 여기가 바로 자동차 부품을 파는 동네 상점입니다